전 퀵시프터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거의 근데 이거는 제가 한동안 업로드 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, 여기 있습니다 무려 가끔 4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로드셀 센서인데 지금 이게 저 음주 작업 하면서 뭔가 잘못됐는가봐요 이게 쇼트를 낸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센서가 감지됐다가 안되었다 아주 지생 쇼, 지 혼자 쌩 쇼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는 수 없이 4만원, 검사 못다 치고 빼겠습니다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? 시발. 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보면은 얘가 제일 싼캡시부터가이고 그 얘가 제일 저렴한 센서입니다. 이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체인, 기어 체인지 레버와 일체형으로 만들었습니다. 어차피 순정 체인지 레버라서 안 되면 싸제 사자 하는 생각으로 그냥 잘랐습니다. 여러분들은 따라 하지 마세요.